드디어 정말 춤의 기본기인 바운스부터 들어갑니다. 벌써 네 번째 시간. B, O, U, N, C, E. Bounce. Bounce, Bounce, 두 군데. 사전적 의미로 뛰다, 튀다, 뛰다의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바운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위, 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이죠. 맞아요. Up과 다운으로 이루어지는 이 동작을 바운스라고 합니다. 우리가 연습할 바운스는 제가 방금 움직인 이 부분, 가슴을 이용한 바운스예요. 그래서 체스트 바운스. 뭐라고요? 네. 체스트 바운스. 그럼 가볼까요? Let's go. 우선 다운과 업의 모양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. 첫 번째 다운 먼저 갈게요. 자, 다리를. 이렇게 어깨보다 살짝 넓게 벌린 모양을 가지고 옆으로 살짝 돌아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가슴을 안으로 뒤로 넣어 봅시다 이렇게 밴딩 구부정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깨에 힘을 줘서 구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깨는 힘을 빼시고 가슴에 집중하셔야 돼요 보이시나요? 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만 익숙해지시면 힘을 빼고 만드셔야 합니다. 그 다음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허리와 엉덩이 부분이에요. 우리 가슴 한 상태에서 가볼게요. 허리와 엉덩이는 그대로 내리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그대로. 만약에 허리를 이렇게 숙이거나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안 예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주세요. 그렇죠. 그리고 무릎. 지금처럼 무릎을 앞으로 내리셔야 됩니다. 안쪽이나 바깥쪽이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 내밀어주세요. 그래서 지금 모양 어떤가요? 가슴과 무릎이 S 모양이 되게끔.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. 다시. 그대로 가슴, 무릎, S 밸런스. 지금 이 자세가 다운입니다 이렇게 체크 자 다음 업을 해볼까요 우리 다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내밀고 무릎을 피면서 일어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가슴을 여기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우리 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밀기가 아니라 위로 등에 힘을 줘서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자세가 다운에서 업입니다. 한번더 천천히 같이 연결해 볼까요? 다운, 업. 한번 더. 다운, 업. 그렇죠. 잘했어요. 이제 이 다운과 업을 음악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, 여기서 하나 더. 우리 저번 시간에 다운리듬과 업리듬을 배웠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 있나요? 기억 안 나면 여기 3편 영상 보고 오기 <웃음> 이 바운스도 다운바운스와 업바운스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어때 감이 조금 오시나요? 두 가지 다 다운의 모양과 업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타이밍만 달라요 자, 간단하게 정리. 원의 다운, 엔의 업이면 다운 바운스. 원의 업, 엔의 다운이면 그렇죠. 업 바운스. 우리 카운트로 같이 움직여볼게요. 다운 먼저. five, six, seven. 준비. 원, 엔, 투, 엔, 쓰리, 엔, 포. and five, and s and s n and e and. 그렇죠. 그럼 우리 업도 해야겠죠. 5 6 7 준비. 1 n e and two, and t and f and f and s and s n and e and. 으로잘 하셨으니까 이제 실제 음악에 맞춰 볼 건데 빠르지 않아요 느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옆으로 서서 아 근데 여기서 타이밍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번째 다운에서는 5 6 7 준비 1의 다운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시 5 6 7 준비 1 근데 업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업은 five, six, seven 준비 때 다운 해주셔서 원에 업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다시 five, six, seven 준비 원이에요. 이해하셨나요? 그럼 음악에 가봅시다. 음악 큐. 다운 먼저 가볼게요. five, six, seven 준비. 원, n e and two, and three, and four, and five, and six, and seven, and eight, and 맞아요. 잘하셨어요. e Six and n a n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? 이어서 빠른 박자의 음악도 바로 가볼게요. 음악. 다운 마스 먼저. Five, s 준비. 어바운스 준비 5 6 7 준비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8 8 8 8 8 8 8 8 9 9 9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e 18 19 11 12 13 14 15 16다7 18 19 16 17 f i v s e v e n 준비 1, n e and t w and t and f u and f and s and s n and e i g h p b u n c e f i v six s e v e 준비 one and t w and t and f and f and s and s and e 자 여기까지 우리 가슴으로 바운스 바운스 해봤어요 흥이 좀 올랐나? 우리 비기너는 막 멋있게가 아니라고 했죠 음악을 듣고 흔들 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오늘 배운 바운스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연습하기! 연습 안 해오면 혼난다 아까 저와 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의 음악은 밑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 연습해오기! 몸치 탈출 프리비기너 4편 바운스도 끝 우리 5편 발좀 놀려 볼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스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